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자살 관련 검색 후 투신하였다면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1나8 9 1 6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인지 여부 망인은 청소년기 이후 우울감, 불안감,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겪으면서 자살을 시도하기 시작하여 2014년경부터 2017년 12월 25일까지 사이에 목을 매거나 번개탄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사실 망인은 2017년 3월 24일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항우울제 및 항불안제 처방을 받은 사실 망인은 위 2017년 12월 25일 자살 시도 이후 2018년 1월 8일부터 2018년 1월 16일까지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2018년 10월 2일 군훈련소 입대 후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를 이유로 2018년 10월 4일 기가조치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결국 망인이 오랫동안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지 우울증세가 심하거나 지속된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의학계에서는 자유운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대하여 환각, 망상 등정신병적 상태를 보이는 심각한 정신질환, 의식의 변화와 정신병적 상태 그리고 인지손상을 일시적으로 보이는 심한 선망상태, 치매나 정신지체에서의 인지기능의 심각한 손상상태, 중독물질이나 과도한 음주로 인한 명정상태 등으로 적절한 판단 능력과 의식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이나 그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자신의 의지와 행위를 이성적으로 통제하거나 억제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로 보고 있는 점 그런데 망인의 진료 내역에서 지속적인 환각, 망상 등의 정신 증상은 관찰되지 않은 점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중독물질 사용이나 명정상태에 이를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나오지 아니하였고 그 밖의 적절한 판단력과 의식이 손상된 상태로 보일 원인은 확인되지 않은 점 비록 망인이 수차례 자살 시도를 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직접 119에 신고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자살 시도 시에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한바 있는 점 망인이 2019년 1월 9일 바닷가 자살, 투신하기 좋은 곳, 물투신 등을 검색한 후 목포시 달리도를 방문하는 등 사망 방법과 장소를 미리 파악하여 실행에 옮기고 그 과정에서도 친구와 일상 안부를 주고받기도 한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자신의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